세상식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평소 어, 어, 꼼꼼하게 어, 우리가 물건하나, 어, 사라지지지않아 이걸 다고려해서좀 실질적인 물건이 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자, 다시 한번 이번 훈련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